사오는 왜 문을 왕슈 어, 오 아, 강철이네 집에 이렇게 마당으로 들어와 보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집개 좋은데요? 아 맞다 처음 아니지 이렇게 오는 게 처음이지 저쪽에서 나와본 적은 있다 그죠? 그때 잠에서 깨가지고 말이야 어 저쪽에서 바라봤을 때가 기억이 나네 어. 아, 근데 얘네 집 되게 좋다 진짜 이렇게 뭔가 한여롭게 구경해보는건 처음인것 같은데? 우리집에 크기가 한열배정도는되는것 같은데? 어? 아 이게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뷰가 엄청 다르네 어? 아 뷰가 다르네 뷰가 뭐 개바, 대박 대박 개부장가보다야잠개 아니 무슨 이런데다가 돈을 저렇게 싸아놔야 어차피 나 오늘까지만 여기 연옥에 있고 이제 갈거거든? 얘들아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연옥의 엽전들을 다, 세벼가지고, 이승으로 갑니다, 여러분. I'm a savage. 엽전 다, 세벼 줄게. 뭐야, 이 검은 장미? 내가 다, 세벼 줄게. 어? 여기는, 야, 뭔데, 이렇게 막, 휘황찬란하냐? 슈? 어? 엄청 휘황찬란하네? 슈. 기강철래기 이건 뭐야? 반사오에 치매.. 아 이거네 이거네 갖다달라고.. 아나 엽전 다 세비지 하다보니까 이거 갖다달라고 한걸 까먹었네 어.. 아 여기 왜 왔는지 까먹었네 어, 사오.. 사오짱 미안하다는.. 어.. 오에 눈이 멀어서 내가 그만.. 까먹었다는.. 나한 데도 뭐가 있을수도 있어.. 그래 저쪽에서 나오더라니까 저번에도.. 응? 응? 뭐야? 아, 뭐가 별로 없네.. 응? 아, 여긴 그냥.. 손님방 같은 건가봐? 그치? 집 좋다. 헉, 뭐야? 응? 바람쥐도 있네? 아무 세비지. 바람쥐 세비지 바람쥐어 완전 라임 지리죠? 응. 이사 발표 나가서 역자 나가서 일자. 응. 왜냐면은 가지고 돈 없어진 거알못 듣기 죄송해서 가기 싫구나. 요즘 잠만 자면 자꾸 그때가 떠오른다. 응? 드디어 용이 될수 있어. 승천하는데 한낱 인간 따위의 말 때문에 내 천년의 고생과 노력이 물거품이 되던 날. 아! 볼. 원래 이무기가 승천할 때 용이다 하면 은 승천하고 이무기다 뱀이다 이러면 승천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떨어졌나봐 내 그놈을 당장 찾아가 불태워 죽였지만 헉! 에? 이게 승대 아니야? 에? 승대 친구인가 봐 승대 아니면 승대 친구인가 봐 아직도 화가 가라앉지 않고 꿈에서까지 날 괴롭게 만드니 이 분노를 어찌 풀어야 할까? 헉, 승대 친구인가 보다, 이게. 왜냐면, 승대면 그 얼굴을 기억을 못할 수가 없지 않을까? 아니, 일나 멍청하게 짐승 따위한테나 물려 죽은 인간 주제. 에 감히 나한테 대드는 꼴이 마음에 안 든다. 오, 이거 그거 아니야! 그거! 어? 나한테 이렇게 대한 어쩌고는 디가처음이야 이런 거아니 응? 당장이라도 불태워 죽여버리고 싶지만 자비로운 내가 봐줘야지 않겠나? 오늘 왜 봐주는 걸까? 오늘 그 정신 나간 호랑이 놈이 나에게 주먹질을 했다. 내 수천 년을 살아왔지만 아무도 지금까지 날 때린 이는 없었는데 기분이 이상하구나. 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어, 뭐야 뭐야 어, 이거 그거 아니야 완전 그거 어, 대박 박박 그거 아니야 그거 그거 아 어, 대박 자꾸만 어제 날 쳤던 놈의 얼굴이 머릿속에서나가질 않는구나 라라라라. 아직도 화가 가라앉지 않아서 그런가 싶으면 그런건 아닌거 같은데 오, 찾았다 내 사랑 오오오. 눈이 열리네요 사오가 들어오죠 사오랑 거래할 것 있나요 수락 주막에서 얼핏 들었는데 그자의 이름이 단사오라고 하더구나 하는 짓과 다르게 이름이 고운 것 같다 음. 요즘 애들은 왜 이리 버릇이 없는 건지 눈을 똑바로 보고 소리를 친다 망쪽에 등가 틀림없다 내가 하루라도 사오 이야기를 안하고 넘어가려 했건만 도저히 안되겠다 그렇구만 오늘도 그래서 단사오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구만 아 정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사오의 손톱만큼만 닮았더라면 에? 응? 아 잠깐만 벌써 벌써 이 벌써 여기서 이제 중간에 얘가 오 어, 지금 사오 반에서 쫓아다니거나 뭐 아니면 연애를 시작했거나 이래가지고 정신없어가지고 일기를 못쓰다가 일기를 썼는데 이제 야 사오 만 벌써 이런 레벨이 된 거야? 사과의 손톱만큼만 닮았더라면 질서가 규제되지 않을 터인데 음... 오늘 웬 처음 보는 비렁뱅이 한 놈이 사과와 얘기하고 있는데 끼어들었다 이름이 무슨 중량냥이라고 하던데 어? 중량냥이? 겁도 없이 내게 먹고 뒤지라며 농락하는 모습이 퍽 웃겼다 <웃음> 그나저나 반죽같이 생긴 여우놈은 뭔데 나한테 아는 척을 하는 건가? 이 연옥에 저런 요괴가 있었는지인데 처음 알았네 응? 음? 죽은 지는 한참 된것 같은데 그지 않아요? 근데 이승에 있다가 연옥에 온 건가 마 승대는 내 생각에 승대 뭐지? 승대의 존재 자체를 안 지가 얼마 안된게좀 신기하네 사오가 계속 그 고양이 놈의 편을 드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유를 알고 있지만 화가 나는 걸 어찌하나 생각해보니 그 놈은 인간이 아니더냐 그 자를 이용해 내 뿔을 가져오라 시켜야겠다 고 응? 뿔을 받자마자 연옥을 뜰 것이다? 뿔? 응? 단사오가 눈에 밟히긴 하지만 다시 용이 될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야 응? 잠깐만 저 기다려봐 아, 사오 일기 하나밖에 안 갖고 왔나나아 뭐야 왜기까지밖에 없네 강철이 그냥 함께 있자고 하였지만 마음을 다잡고 연옥을 빠져나가겠다 다시 다시 말했다 얘는 연옥을 빠져나가서 인간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 같아 인간들을 음 근데 살짝 지금 둘이 서로 좋아하고 있기는 한데 어? 둘다 나가고 싶어하기는 하네요 그죠? 둘이 지금 나가고 싶은데 서로가 눈에 밟히기는 하는 모양이야 근데 이게 어떻게 나갈 수 있는지를 내 생각에 상대방이 어떻게 나갈 수 있는지 그거를 내가 모르는 것같거요둘다 서로 하... 참, 참, 일단 가 거기 절에 가서, 절에 가가지고 그냥 다 같이 연옥에서 나갈 수는 없는 건가? 근데 그러면 승대 친구가 잘못을 안 했다고 보기는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걔는 모르고 그랬을까? 아니면 알고 그랬을까? 아, 가긴 근데 승대가 휘말려 죽은 건가? 근데 그대로 죽은 거야? 요괴가 된 거야? 그걸 잘 모르겠는데? 저기연, 어 뭐야? 자동으로 열리네 이제. 아니 근데 대체 여기는 사람 누구야? 응? 좋아요. 복구된 미강철에 어쩌고 저쩌고 풍작 풍자. 되게 많은데 이거는? 어, 되게 많다. 내 너에게 한 이무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이무기는 천년 동안 살생과 죄를 짓지 않은 재수련을 하면. 용이 될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동물이란다 음, 이 이무기도 용이 되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천년간 수련을 하였지 어 그렇구만 헉, 이때 승천할 때인가 봐 그쵸 그리고 드디어 천년이 되는 날이었다 그간의 고생에 보답하듯 아주 맑은 날이었단다 헉? 드디어 드디어 내가 용이 되는구나 이제 그 누구도 나를 내려다보지 못할 것이야 아 어, 떨어진다 어떡해 바로 그때 멀리서 한 나그네의 말이 들려왔단다 전네 저게 보이는가 뭐가 저리 하늘로 올라간단 말이오 내 살아생전 저렇게 큰구렁이는 처음 보네 나그네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승천하던 이무기는 땅으로 추락해 군두박질 쳤고 분노의 이성을 잃어버린 이무비의 주변은 불타올라 까맣게 재가 되었지 안 아니 돼. 너무 한거 아니야? 내가.. 내가 어떻게 용기될수 있었는데! 어.. 근데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요? 천년 동안 노력했는데 남의 말 한마디에 이 모든 게 사라진다고? 그것은 더 이상 이모기의 모습이 아니었다. 푸른빛을 띠고 있던 비늘은 검게 물들었고 맑고 올곧았던 눈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감히 한낱 미물 따위가 내 노력을 헛되게 만들어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았느냐! 어... 내니노을 불태워 죽여버릴 것이다! 이제 마지막 한 권이 남았구나. 에? 어? 이... 그런데요? 여기서 너를 기다리마. 돌돌돌슈... 뭐요? 여기가 감히 어디서라고 들쑤시는 건지 아느냐 응? 응? 아니 갑자기 나는 갑자기 흘러왔어 눈 뜨니까 거짓말 치지 말거라 니놈이 여길 탈탈 탄 것을 내가 다 보았다 어... 뭐쓰아 뭐 쓰... 아, 그래? 할 말은 그게 다인가? 아니 나는 그.. 것이 뭐야 탈탈 턴 것이 아니라 사오가 치미를 여기다 두고 왔다고 하여서 헛소리하지 말거라 사오가 음. 왜 네놈에게 그런 부탁을 하느냐 어? 진짠데? 나 여기 봐봐 이 원래 사오가... 인을 싫어해 네놈도 죽일까 하다 사오 그 자가 더 싸고 돌길래 내버려뒀 것만 내 음. <웃음> 네, 너에게 선택지를 주겠다 지금 여기서 내 손에 죽을테냐 아니면 너의 쓸모를 증명하고 목숨을 무지할 테냐? 아...이... 선생님의 해외 딜리버리 서비스 당연히 후자 아니겠습니까? 하, 이 연옥에 있는 망월궁에 가면 내 잘린 뿔이 있으니, 그걸 가져다주면 이번 한 번만에 너를 살려주겠다. 어... 망월궁에 그냥 들어갈 수 있나요? 니 네, 알아서 들어가거라. 음, 네, 네, 리균데... 함께 알겠습니다. 아니 이거 왜 이번엔 일로 온 거야? 아니 근데 이거 응? 음? 애초에 나한테 시켜먹을 생각이었잖아 어? 그치? 어? 애초에 나한테 시켜먹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어? 마음 말고? 이그절 옆에 있는 그거였나? 지도에서 봤던 것 같은데 어디 보자 원령사 수산님의집 앞이네 이게 절도 의리의리하고 궁도 의리의리 의리 해가지고 어?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다니까 저긴가보다 그죠? 여기 강에 빠지면 안되거든요? 하 아, 근데 아, 여기가 약간 지름길이라서 일로 가려고 하는거긴 한데 아, 뭔가 찝찝해 나중에 여기로 가면 안될거 같아 그러게 부은 근데 부러진 뿌이 근데 왜 저기에 있지? 음, 근데 아마 연옥으로 누군가가 부르는거 같아요 그죠? 음? 어떠한 뭐 범죄를 짓거나 무슨 조건이 있으면 저승으로 못가고 연옥으로 오는 것같아 응. 뭔가 뭐 살생을 하거나 어쩌고 어쩌고 그런 게 어? 뭐야? 응? 자네 여기서 뭐하는가? 어? 그 자네는 비가 이렇게 오는데 왜 돌아다니나? 어? 응 나는 망월궁에 좀 들어가 보고 싶어서 아 그런가? 그 아까 왜 이렇게 입고 있냐고 물었었지? 응응 그러지 사실은 전에 가족이 있었는데 이리 비가 오는 날 떠나갔네 어... 그렇구만 음, 그래서 이런 날마다 좋은 옷을 입고 그 아이를 기리곤 하지 오... 어, 그 아이는? 음. 잘 어딘가에 있을 걸세 전에 그렇게 생각하나? 그럼 그럼! 고맙네 그... 이거라도 가져가시게 에? 아이 뭐 먹을 거 달라고 반 얘긴 아닌데 줄다 뺐네. <웃음> <웃음> 잘 가져가시게. 으, 자네 저 망월궁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는가? 그런 건 묻지 마시게. 그, 내가 오늘 한 얘기는 별 얘기 아니니 잊어주시게. 음 알겠네, 알겠네. 음, 잘 가시게. 좋소. 근데 그승범이 닮았다는 강아지 말인가 봐. 자꾸 그냥 죽어도 되네, 그 응. 뭐. 나는 뭔데? 어? 응? 비가 온다? 응? 가시 없었으면 큰일날 뻔했어 액! 액! 난 킹가시인가? 거예요. 뭐야 이강철이 잘린 뿔을 찾아오라고 하는데 어디 있는 거야? 강철이의 뿔이 필요한 인가응네가 가지고 있어? 이것은 죄악이 가득 묻어 어? 다른 이의 손에 들어가면 아니되는 물건이지만 자네가 친후를 생각하는 마음이 그 죄악마저 씻어내릴 듯한 이 뿔은 자네가 가져가시오 그래 고마워 또한 가지 내 처음에 이야기했던 물건을 다 찾으면 다시 나를 찾아오시게 이승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승에서 왔을 때와 같은 모습이어야만 한다고? 헐 강철이 뿔이야. 헐. 헐. 와. 근데 이게 뭐야? 나랑 완전 잘 어울릴 것 같이 생긴 의자잖아? 음. 완전 잘 어울린다. 완전 박박 멋있는데? 어? 나랑 완전 잘 어울려. 우리 집에 쇼파로 너무 딱 좋겠어. 음. 엘레강산 등받침이 마치 뭐랄까. 음 나의 굴곡진 어쩌구 저쩌구한 이런 나의 여정을 뜻하는 듯하고 의자 가장 살에 붙어있는 저 골드 장식은 마치 나의 옷을 의미하는 듯하니 이것은 내가 여기에 올 것을 알고 여기에 둔 것이구나 와핫핫핫핫핫핫핫핫핫 그런 것이구먼. 너무 유명인사도 참 피곤하다니까. 아, 갑시다. 애들거를좀 사고가자 어차피... 갔는데... 어? 강철이가 어? 너... 내 집에서 털어간 것도 다 내놔 이러면 어떡해 그죠? 저기 비오면 비 많이 오면 막 범람하는 거 아니야? 물 넘쳐가지고 막다 건너고 있는데 저기 젖으면 어게해 어? 그럼 우리 애들 어떻게 해? 근데... 왜... 짝불... 짝꿀... 왜 짝불씨는 나한테 이걸 가지고 오라고 한거지? 본인이들어가서가지고올수가 음. 없나? a w long t i m 아니, 우 t t e n d 잠시, get toboggle. Oh, 니 t t e n d 부터 먹어. 어 to go. I'm g o i n 어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이거 아교를 사야되는 걸까? 기다려봐 우리 거 아직 안 샀지 내가 맞지? 이렇게 위에서 부터 하나씩 샀거든 그래서 1,2,3,4 우리 거 근데 호리병이 아직 없단 말이야 그럼 여기 승대가 가지고 있지 않을까? 아교로 응? 뿔을 붙이는 건가? 가심으로다가 강철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뿔을 직접 가지고 올 수가 없었나 본데 아무래도 그랬던 모양인데 아 이거 먹어도 되는 걸까? 자 이거 마시고 속도 개 빨라진다. 어, 아, 음 원래 조선시대에서는 그 어, 지금의 중고딩들도 막술 먹고 그랬으니까. 어 여긴 연옥이니까 괜찮아. 어, 개빨리 간다. 이건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이거 바람을 가르는 소리야. 맞네, 맞네, 여기 맞네, 맞네. 음. 응.